에녹 1서 제 17장 불의 강 그들이 나를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 인간처럼 변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언덕 위에 있는 회오리 바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나는 빛나는 장소들을 보았고 그 끝에서 천둥이 치는 광경을 보았다. 밑바닥에는 불의 활과 화살과 화살통 그리고 불의 검과 모든 번개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생명수라고 불리는 곳과 저무는 태양을 맞이하는 서쪽의 불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나는 불의 강에 왔다. 그 불은 물처럼 흐르고 그것은 서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간다. 또 나는 모든 큰 강들을 보았고 거대한 흑암에 이르러서 모든 육체들이 방황하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나는 또 겨울의 먹구름산들과 깊은 물들이 흘러가는 장소를 보았다. 또한 나는 지구의 모든 강들의 잎들과 깊음의 잎들을 보았다. 제 18장 하늘과 땅이 끝나는 곳 그리고 나는 모든 바람의 창고를 보았다. 또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땅의 기초를 어떻게 장식하셨는지를 보았다 나는 또한 땅의 모퉁이 돌을 보았다 그리고 네 개의 바람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땅과 하늘들의 궁창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바람들이 어떻게 하늘들의 높이를 확장시키는지 보았다 바람들은 하늘들과 땅 사이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하늘의 기둥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들을 회전시키는 바람들을 보았다. 그 바람들은 태양과 모든 별들의 운행을 이끌었다. 나는 또 지상에 있는 바람들이 구름을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천사들의 길들을 보았고 또땅 끝에서 위쪽으로 하늘들의 궁창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남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불에 타고 있는 일곱 개의 보석으로 된 산이 동쪽으로 셋, 남쪽으로 셋이 있었다. 그러나 동쪽에 있는 산들 중 하나는 천연 보석으로, 하나는 진주로, 또 하나는 안티몬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쪽 산들은 붉은 돌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산은 옥 대리석으로 된 하나님의 보좌처럼 하늘까지 올라갔고, 산의 꼭대기는 사파이어 보좌와 같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산에서 타오르는 불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광대한 땅 너머의 한 장소를 보았다 거기에는 물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불기둥들이 있는 땅 속에 있는 커다란 무적행을 보았고 그 사이에 떨어지는 하늘의 불기둥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의 높이도 깊이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무적행 위로 나는 한 장소를 보았는데 그곳은 그 위에 하늘에 궁창이 없고 땅 아래에 기초가 없고 또그 위로 물도 없고 위에 새들도 없는 곳이었다. 텅빈 공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끔찍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불타는 산들과도 같았고 또 나에게 탄원서를 부탁했던 영들과 같았던 일곱 별들이었다. 천사는 말하였다. 여기는 하늘과 땅이 끝나는 장소이며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군대를 위한 감옥이다. 불 위에서 구르고 있는 별들은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다. 그들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에게 경로하시어 신비로운 해에 그들의 죄가 다 차는 시간까지 그들을 결박하셨다. 제 19장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 엘이 나에게 말했다. 여자들과 관계를 가진 천사들의 혼들은 여기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간을 오염시켜 많은 다른 형상이 되게 하고 마치 신들처럼 악마들에게 재물을 바치게 해 그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다. 그런즉 대심판의 바로 그날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을 타락시킨 그들의 여자들은 그들의 친구들처럼 될 것이다 나 애농만이 환상으로 모든 것의 결말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 20장 거룩한 천사들이 담당한 임무 그리고 다음은 거룩한 감시천사들의 이름들이다 우리엘은 거룩한 천사들의 하나이고 천둥과 지진에 대한 천사이다 루파엘은 거룩한 천사들의 하나이고 인간들의 영혼에 대한 천사이다 거룩한 천사들의 하나인 라구엘은 지구와 광명체들에게 복수한다 거룩한 천사들의 하나인 미가엘은 즉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과 탁월한 민족을 담당한다 거룩한 천사들의 하나인 샤라카엘은 영혼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관장한다 거룩한 천사들의 하나인 가브리엘은 뱀들을 관장하고 낙원과 케루빔을 관장한다 제 21장 천사들의 감옥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갔다 나는 거기에서 끔찍한 것을 보았는데 높은 하늘들도 없고 기초가 된 땅도 없는 그러나 무시무시하게 끔찍한 텅빈 장소였다 거기에서 나는 하늘의 일곱 별들이 큰 산처럼 함께 묶여있고 마치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이것들은 어떤 죄 때문에 묶여있으며 왜 여기에 던져졌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해주는 거룩한 전사 우리엘이 말하였다. 에녹이여 당신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염려하는가?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여기에 결박되어 있는 별들이다. 1만 년이 지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날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이전보다 더 끔찍한 또 다른 장소로 가서 또 하나의 끔찍한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거대한 화염이 불타올랐고 한 구역은 깜빡거리며 나타났다 그것은 무적행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거대한 불기둥들이 그 안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 규모와 크기는 너무 거대하여 눈으로 다볼수 없었고 그 근원도 볼수 없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보고 있기조차 고통스럽구나. 그때 나와 함께한 거룩한 천사 우리엘이 대답했다. 에녹이여, 어찌하여 이 끔찍한 장소와 고통 앞에서 이토록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고 그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천사들의 감옥이고 그들은 영원히 이곳에 갇혀있게 된다.